우릉 돈이 따로 없습니다. 저 정자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가면 천년을 살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네, 오늘 강양 외화축제에 왔습니다. 많이 오셔서 먹기도 드시고 많은 즐거움을 나누시고 여기가 전주식당입니다. 꼭 찾아오셔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는 청미실봉원입니다 엄청난 아가리가 있네요 멋진 아가리가 엄청 많네요 대화와 아, 삼진강을한 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멋지네요. 맞춰요? 에이 이거 홍매화 천망대 가는 길 인데요 계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천망대서먼매화마을입니다 아치 눈꽃이 내린듯 말하고 헤수랐으 엄청 많습니다 네. 천망대 올라오기도 힘들지만 내려갈때 또 비가 끝내주네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올라오셔야 됩니다. 한눈에 보이는 매화마을이 정말 얼마나 현란스럽죠. 너무나 멋지고 그열등가는 섬진강도 너무나. 주도 돈이 따로 없습니다. 저중자에서막크에 어, 한잔 마시고 <웃음> 하면 천년을 살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지혜로운 삶의 선택, 법정. 우소이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공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소이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짜 우리의 무릉도원 과연 무엇일까 무릉도원을 온것 같습니다 광양의 무릉도원, 우리의 이상 낙원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네요